아이템, 못 써야겠어. 혹시, 짜릿짜릿한 거 좋아하시는 분 있나요? 아유, 싫습니다요. 어? 사랑할게. <웃음> 아주 좋다고요? 에이 아, 질수 없다? 어, 어, 어, 이거 뭐야? 내 플로! 아! 아! 아, 이아이쿠야 아, 아, 네.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이 게임은 테트리스라는 게임과 비슷한데, 한 줄을 맞춘다고 블록이 없어지는 게 아니라, 블록들이 발이 잘랐는지, 바닷 속으로 자꾸 빠집니다 그래가지고, 열불이 나지만그 열불이 나기 때문에 재밌는 게임. 어, 시작해볼게요. 드럼 치는 효과음 같다. 싱글 플레이? 오, 이거 뭐지? 캐릭터가 여러 가지가 있는. 코, 코기네 한번 해볼까요? 어? 이건 뭐지? 테트리스 커스터마이징인가? 좀 예뻐 보이는 걸로 할까? 색깔 아름다운 거 레이스 챌린지, 퍼즐 챌린지, 서바이벌 챌린지? 옆에도 쌓을 수 있나? 어? 아 근데 기존에 있는 테트리스랑 좀 다른데? 블럭이... 아! 블럭이! 블럭이 떠내려가던데 바다에 잠기는데, 블럭이? 왜지? 여기 못 쌌나? 여기 밑에다가? 테트리스가 아니다! 이거 안 사라지네 블록이블록이안 사라져요 블록이안 사라지는데? 테트리스 아닌데? 쌓는 건데? 블록을 어! 어! 블록이 떠내려왔어요 잠깐만 이거 떠내려가기 전에 블록을 쌓아야 되는 거구나 어? 그냥 일직선으로 쌓아도 돼? 안돼 네, 일직선으로 쌓는다고 되는 게 아닌데? 어! 어! 기울어진다 어깨 높게 쌓았다 그래도 안 돼! 아 이런 게임이구나 재밌네 어 이거 뭐지? 마지막? 아 마지막에 탑 쌓는 제가 만든 탑입니다 탑 제목 어 부서지다가 완성된 탑 쓰러지더라도 정신만 꽉 잡고 있으면은 살수 있다 탑 예쁜 탑 하나 만들어보죠 아 밑에가 문이네 저 밑에 문 하나 있는데요? 이번에는 조심조심 쌓아 보겠습니다 100년 동안 살 집을 만들어야겠어 자 1층 완성했습니다 2층 2층도 완성해보자 어? 그래도 안정적으로 쌓고 있는데? 그치만 탑이 너무 좁다 옆에 좀 확장 좀 하겠습니다 탑이 너무 좁다 양옆으로 날개를 좀 뻗으면 될것 같은데? 아 에, 슉? 어? 다시 어? 다시 어? 다시 됐다! 어 양옆으로 좀 넓혔죠? 탑이 좀 좁아가지고 그래도 예쁘게 쌓고 싶었는데 그냥 이 정도 로이 필요하겠습니다 어! 아! 씨 이거 쳐낼 수 없나? 쳐낼 수 없나요? 쳐내고 싶은데? 가운데 숫자 7 뭐죠? 아! 아 이거 쳐내고 싶다 아 저거 하나 때문에 지금 다 말렸는데요? 아 근데 중간까지는 진짜 예쁘게 쌓았다 중간까지는... 탄탄하게 쌓았는데 그 위부터 갑자기 분실공사... 오, 온라인 배틀도 있네요 배틀은 뭐지? 온라인 배틀 한번 해볼까요? 아, 화장실 좀 갔다 올게요. 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유, 깜짝아. 갑자기 시작을 하시면 어떡합니까? <웃음> 아, 시작된네요 내가 어딘지 모르겠어요. 오른쪽 끝에 거야. 아하! 초록색깔이 밸린 캐릭터 같은데? 아나탑 망가졌다 아... 오... 아니 근데 두분다 이렇게 깔끔하게 탑을 쌓았어요? 오 그냥 쌓아지던데요? 여자들이 잘하는 게임인가? 아니 스킬은 이 제이 이건가? 제이는 본인한테 쓰는 거아아아 아, 아. 그러면 나한테 어떻게 써요? 비밀이에요 아니 <웃음> 그건 안 알려주지 아, 내가 직접 알아봐야겠다 내가 이것저것 다 눌러볼 거야 열심히 알아보세요 케이? 오 케이다! 아이고 안돼 아이고 내불러 벌써 알아냈어 바로 옆에 있던데요? <웃음> 어! 어 뭐야? 오오 빠르다 빠르다 빠르다! 아아아아 아! 아! 아, 여유롭네요. 아거 <웃음> 어, 아이템 안 돼. 야, 나 이렇게 인생 급하게 살고 싶지 않단 말이야. 아! <웃음> 체력이 하나밖에 없습니다 이제. 아 아이템 쓰고 갔어야 됐는데. <웃음> 나한테도 좋은 아이템 하나 떴으면 좋겠는데. 아, 나 체력이 하나밖에 없어가지고. 아나 죽을 것 같아 안 돼. 아, 아 이겨버렸구만요 땀이... 와 난... 아, 이거 땅이 기반이 애매하네요 땅을 어떻게 이렇게 만들 생각을 했을까 어, 하루님이랑 저랑 똑같이 만들었다 지금 나도 나를... 아, 아예 똑같이 따라해 금방 무너지실 텐데 말리진 않아요 <웃음> 다들 블록 지금 몇 개씩 쌓았어요? 잘 모르겠어요 세면서 하고 있질 않아서 모르겠어요 제가 세줄게요 하나 둘샌넷다요 일곱 근데 제가 곧 죽을 것 같아요 저도 지금 어 간다 간다 합니다 이렇게 쌓아도 안 떨어지겠지? 어 떨어진다! 아! 아 너무 아깝다 여기가 될까요? 그거 어. 제가 떨어지던데 아까 해보니까? 와안 돼! <웃음> <웃음> 말해준거 동시에 주셨어어 나이스! 평화로운 풍경에서 이렇게 집을 짓는다니 꿈만 같구만 바닷가에다가 탑 짓고 살면 어떨 것 같아요? 아 바닷바람 많이 불어도 별로일 것 같아요 아유 팔 바람 부릅니다 아내 네. 낭만 이렇게 부시면 어떡해요 아내 낭만 어 지금 멜님 선 가까이 가셨는데? 어 선! 선넣보니까 아이템 주네? 모르고 계셨어요? 어이! 나도 아이템 좀 써야겠다 아이템 좀 받아가지고 아이템 좀 써야겠어 혹시 짜릿짜릿 타고 좋아하시는 분 있나요? 아유 싫습니다요 사랑할게요 아주 좋다고요 아유 싫어요! 아유거 싫다고요? 아 싫어요 <웃음> 제가 짜릿한 맛 보여드릴게요 에잇 아이고 안돼아출수 없다 어, 어, 어? 이거 뭐야? 내 블럭 내 블럭 날라가는데? 아! 아! 두개다두개다 났어 아! 아너 공격이다 삽질! 뭔지 모르겠지만 어이 어, 이게 뭔가요? 아이고 이게 뭐야? 아내 블럭 거대와 아 너무 미끄러워요 <웃음> 아 근데 참잘 싸우셨는데 꽤? 제 공중타 거대 블록에 무너졌어요 <웃음> 아 빨리 가야 되는건가? 안돼! 어? 오오오! 안돼~~ <웃음> 아이고 내 타. 아니 다쌓았는데왜아질수 없다? 아, 아니멜리 무슨 일이에요? 다쌓았었잖아 아이고 너무 욕심부렸나봐요 아, 어떤 욕심을 일찍 올라가고 싶었어요 아 너무 빨리 올렸구나 어아 아! 아! 나는 빨리 올릴 걸! 아이고. 아 이거는 블럭을 많이 쌓는 거였던 것 같은데 아 블럭이 너무 난잡한데 <목소리> <목소리> 올리는 쪽쪽 떨어지고 있거든요 멜리 왜 하나도 못 쌓았어요 첫 단추를 너무 잘못 넣었어요 와 이겼다! 나이스, 처음 이겼어요 아. 이거는 블럭을 빨리 내리면 소대던데 엥? 그래요? <목소리> 큰일 났다 빨리 죽잖아요 아이고 안 된다 오? 어? 오 어, 이게 되네? 어, 어떻게 하신거예요아 모르겠어요 블럭이 저새끼발가락으로 버티네 아마벗아 아, 좋은 선물 주셨네 와와 아, 굉장히 굉장하다 저도 그럼 하나 드릴게요 아이고 이게 뭐야 혹시 삽 같은 거 필요하신 분? 전 필요 없습니다 삽 필요 없어요? 그리 이거 삽 좋은 건가? 나, 나한테 써볼까? 어 좋은 거 같은데? 삽? 아, 아이템이 아두 가지가 뜨는데 둘중 하나 고르는 거구나 그러면 은 아이템 한번 써볼까? 에이? 이거 뭐지? 아, 땅! 땅이 생겼어! 어, 저쪽에 싸는네 대박 엄청난 아이템을 얻어놓는 거야? 아야! 와! 블록 미끄러져 내려가는 거! 아, 아이템을 쓰고 죽었어야 됐네 저거 별장 아닌가요? <웃음> 공중저택 나이스!